네, 안녕하세요. 버거포트 조정호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2021년도 현대 오토웨버와 함께하는 특성화 고교생 IT꿈나무 성장지원사업 어, 화이트 해커 양성과정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 화이트 해커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, 저희 보안 프로젝트 강사진과 그 다음에 SR센터 강사진들이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저희 보안 프로젝트 강사진이 어, 이 강의를 또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SR센터 강사진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어, 강의를 좋은 강의들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잠깐 소개를 하면요 현대 오토에버가 저희 수행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재단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강사진들은 실무진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현대 오토에버 화이트 해커 양성과정 현재 모집기간 같은 경우는 6월 21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죠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지원 자격은 현재 여기 보면은 정보보함을 꿈꾸는 전국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입니다 그냥 일반고는 안 되고요.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.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강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는 어 수요일 저녁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해서 이제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동시에 작년에도 동시에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했는데요. 많은 고등학생분들이 정말로 잘 따라왔어요. 매일 실시간으로 그때는 이제 토일하고 요 일요일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집중 있게 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잘 참여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요거를 합니다 화이트 해커 경진대회 어, 정말로 하루 동안에 진행을 했는데 너무 잘 푸시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이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을 하면서 또 1위 2위 3위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대회가 있는데 상금 같은 경우에는 1등에게는 150만원 정도의 상담 그 다음에 각각의 10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요. 각각의 팀볼 보면 10팀을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커리어에도 좋은 도움이 될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특성화고 재학생분들만 참여를 하다보니까 많이 문의가 주시는데요.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AI 면접을 통해가지고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과 정보보안 교육을 하게 됩니다. 어, 정보보안 교육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, 저희가 웹 해킹,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해킹, 그 다음에 파이썬 해킹. 그 다음에 모바일 해킹, 그다음 모이 해킹에 관련 실무들 그 다음에 치매 대응과 포렌직에 여러가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사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치매 사고 부분 파트나 웹해킹 파트들을 맡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생 분들만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고요 정말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지식들을 전달을 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 환경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환경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,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준 어, 준비한 그런 이미지하고 실습 환경 이미지와 그다음에 교재, 그다음에 각각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 강사들하고 어 같이 실습을 이어 나가시면요, 충분히 이 과정들을 끝내고 또특성화원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취업하시는. 학생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취업을 또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특성하고 특히 IT 보안 쪽에 모이킹이나침해사고 분석 쪽이나 그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하고 또 어,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꼭 해킹대회 부상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